안녕하세요 익스트림라이프TV의 익스트림한입니다 오늘은 그라인더 기술 중에 립슬라이드라는 기술에 대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통 립슬라이드는 쿼터, 쿼터에서 터 많이 하는 기술이고요 물론 바닥에 있는 레지나 레일에서도 할수 있는 기술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빨리 배울 수 있는 곳은 쿼터 퍼터에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퍼터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촬영하러 왔는데 평일인데 민규가 왔어 민규 립슬라이드 알아? 그지 립슬라이드 모르지? 립슬라이드 한번 보여줄 테니까 어떤 건지 봐봐 아마 전에 봐서 알 거야 자, 립슬라이드. 립슬라이드 기술은 그라인드 기술의 일종이고요. 어, 파크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기술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립슬라이드는 파크에서 이렇게 쿼터를 이렇게 쭉 그라인드하면서 밀고 가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어, 대충 제가 타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스쿠터가 이렇게 올라와서 뒤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딱 이렇게 앞바퀴와 뒷바퀴가 걸리지 않을 각도로 걸어줍니다. 이 상태로 이렇게 쭉 옆으로 가는 기술이 립슬라이드라는 기술이에요. 자 그러면 이 립슬라이드, 립슬라이드 기술은 어떻게 해야지 빨리 실력이 늘수 있을까요? 어. 우선 여기를 이렇게 스쿠터를 타고 올라오면 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원회리 예, 쉽게 설명하면 원회리를 이렇게 하는데 원회리랑 거의 똑같아요 하지만 원회리보다 몸을 많이 돌리면 안 돼요 원회리처럼 딱 이렇게 돌리면 스쿠터가 여기 호핑에 닿으면서 더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해리를 완전히 돌고 밀려고 생각하지 말고 한요 정도로 몸을 돌려서 민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스쿠터를 타고 이렇게 왔으면 여기서 몸을 돌릴 때, 회전할 때 허리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더 오버해서 몸을 더 많이 돌리면 안 돼요. 여기서 딱 돌리고 멈춰야 돼요. 멈춰야지만 여기서 딱 앞발로 코핑을 밟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커터에 올라오면 몸을 조금만 그러기 때문에 허리를 돌리다가 멈춰야 돼요. 허리를 완전히 돌리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 버려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허리를 완전히 돌리는 게 아니라 허리를 돌리다가 멈춰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처음에는 원해리부터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원해리가 되기 전에 진행방향 쪽으로, 저쪽으로 그라인드를 할 거니까 미는쪽 방향으로 살짝만 허리를 완전히 돌리지 말고 조금만 돌린 상태에서 조금씩 조금씩 몸을 앞으로 날려보세요. 진행 방향 쪽으로 허리가 저절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허리를 돌리지 않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민규 해볼래? 자 우리 민규 친구가 한 번. 오,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어. 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몸을 저쪽으로 이렇게 쭉밀때 스쿠터의 속도와 내 몸의 속도가 같아야지 돼요. 그라인드는 스쿠터가 이동하는 속도에 맞춰서 몸을 같이 동시에 밀어 줘야지만 쭉 그라인드가 돼요. 민규 천천히 해 봐. 오! 너무 빨리 뛰었다 오 코핑을 앞발로 밟아야 돼응 그치 그렇게 그렇게 연습을 계속 해야 돼 계속 그치 지금 발 발이 어떻게 됐어? 코핑을 안 밟았지 그치? 내가 한번 해볼게 자 여기서 좀 쉽게 하려면 약간 넓게 들어가요 넓게 요정도 요 속도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앞발로 코핑을 밟아야 됩니다, 앞발로. 그래야지 이게 밀려요. 어. 그니까 그거를 딱 앞발로 정확히 레일을 밟아야 돼. 오! 오! 자, 여기 보이는 레지도 립슬라이드 똑같아요, 기술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뛰어서 이렇게 거는 겁니다. 여기가 짧아서 지금 어 제대로는 못 밀겠지만 하는 방법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지금 여기가 조금 짧아서 어 제대로 보여드리기 힘든데 어자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렛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렛치도 마찬가지로 허리를 완전히 돌리지 말고 딱 걸릴 정도로. 그래서 발로 코핑을 밟고, 레일을 밟고, 버텨주는 거야. 핸들바는 그라인드 할때 항상 진행방향 쪽으로. 이렇게 해서 립슬라이드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일. 레일도 마찬가지예요. 레일도 이렇게, 레일도 이렇게 와서 건너서 이렇게 걸어주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딱 이렇게 해서, 빠꺾꺾밀어주주면요요발프프트트앞앞이이일일을아주주 립슬라이드 립슬라이드의 포인트 허리를 너무 많이 돌리지 말것로 바로, 네, 스쿠터가 가는 속도에 맞춰서 몸을 같이 날려줘야 된다 예, 요두 가지만 알면 어, 립슬라이드 어렵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거 그라인드의 기본 프론트 발 앞발이 무조건 레일을 밟아야 된다 예, 요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어, 그라인드 어렵지 않으니까요 저도 뭐 이거 어, 조금씩 조금씩 연습을 해서 한달 한 만에 완성을 시켰는데 여러분들은 더 빨리 실력을 키울 수 있으니까 아마 금방 될 겁니다 오늘 립슬라이드 강좌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